안녕하세요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앞에 앞에, 앞에 체크, 앞에, 체크. 앞에 앞에 앞에 아 어, 앞에 앞에 어,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세요들어가세요 나오세요, 나오세요, 조심세요조심세요나게요 이쪽 요 자, 요 앞에 주하세요 앞에, 나와, 나와. 떨어지 o n g siapa? t o l o 뒤로, 뒤로 뒤로,